안녕하세요 꿀장TV 이지선입니다. 안녕하세요 꿀미남 별명까지 꿀미남 청풍 소장입니다. 네 꿀미남이 무슨 뜻이냐고요? 네 꿀잠에 미친 남자? 죽겠습니다 아. <웃음> 네. 예. 많은 이 항의와 지금 네. 예. 많은 그 아. 눈치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기, 불구하고 꿀미남 네 오늘 꿀미남의 여러가지 정말 꿀잠을 자기위한 좋은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네. 일단 중요한건 저희가 수면건강TV에서 꿀잠TV로 바꿨어요 네. 왜 바꿨어요? 힘들게 꿀잠이 더 강력하죠 네네 여러분에게 그 건강한 수면 이러니까 조금 이게 와닿지 않는다 네. 이러신 분이 계셔서 또 우리 지인께서 아주 멋진 이름을 저어주셨어요 해주셨죠. 예, 그분의 그 호가어감이신데 음. 네, <웃음> 언제 한번 모셔서 같이 또 방송을 네. 또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.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거나 네, 네. 꿀잠TV 오늘 네. 첫 번째 방송 네. 아 사실은 따지면 수면건강TV에서 했던 걸 <웃음>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. 네 그래서 어. 그 저희의 유튜브 캐스트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세 번째지만 어, 꿀잠 팁으로는 첫번째 네. 아. 꿀잠TV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양압기에 관하여 꿀잠과 양압... 양압기 네 그렇습니다 꿀잠과 꿀장 꿀장과... 양압기를 할까? 네. 응. 네네네 양압기가 그렇습니다 좋은사람이 있고 안 네. 좋은사람이 있고 네. 네네네 응.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양압기가 좋은지 네. 어떤 분에게는 양압기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샅샅이 네. 네, 오늘... 양압기 그것이 알고싶다 네네 좋습니다 네. <웃음> 살펴보기로 네. 하겠습니다 음. 근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양압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압기란 네. 무엇이다? 양압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호흡기다. 아, 인공호흡기다. 네. 네, 인공호흡기다. 인공호흡기는 여기 코에다 하는 여기 입에다 하는 건 아니죠? 네. 코에다 하는 게 인공호흡기죠? 코에다 합니다. 네, 아 그러니까 숨은 코로 쉬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양압기는 근데... 병원 가면. 아, 네. 예. 예, 그렇죠. 중환자들한테 하는 예, 거예요. 어, 양압기의 원리하고, 그 음. 다음에 어, 우리가 그, 심장 정지되면, 음. 심, 심, 뭐죠? 심폐소생술. 심폐소생술 예. 할 때, 네. 하나, 둘, 셋, 넷, 예, 하고, 코딱 예, 예, 예. 맞고, 확, 불고. 아. 그래서 강제로 숨을 쉬게 하잖아요. 네. 양압기도 강제로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. 아 그래서, 응. 인공호흡이다 응.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작이 하시는 멋지는 않았지만 응. 여기가 막혀서 응. 응. 숨을 못 쉬니 응. 공기를 불어넣어서 응. 그 막힌 곳을 뚫어. 응. 뚫어뻥. 응. 아 인공호흡기 뚫어뻥. 아.